장 트러블이 정말 심해요 어 진짜 너무 심해요 뭘 상상해도 그 이상이라니까요 얼마나 심하냐면요 가족들도 저랑 차 타고 오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날이었어요 문제의 그날따라 불길한 기분이 퍼뜩 들었는데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주말에 언니 차를 타고 부모님 집으로 향하는데 차 안에서 달콤한 라떼와 햄버거를 먹었더니 배가 갑자기 살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집으로 가는 길에 주변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심지어 난 휴게소조차 하나가 없어요 갑자기 배가 막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어요 아... 어떡 하지? 아... 정말 어떡 하지? 이 느낌! 어... 나... 나올 것 같은데... 어, 어... 어... 언니! 언니! 나, 나, 나 너무 급해... 나, 나... 쌀것 같아... 어떡 하지? 어... 싸긴 뭘 싸! 뭐큰거 말이여! 이 근처에 화장실도 없는데! 조금만 참아 지지배야 알았지? 그래서 제가 참으려고 또 참으려고 했는데 부모님 집까지는 아직꽤 가야되고 정말 미칠거 같았어요 아, 어, 나 어떡해! 아우! 안되겠어! 언니! 언니 나 중간에 잠깐만 좀 내려줘! 언니! 아나 어, 진짜! 어! 나 죽어 죽어! 아우! 어, 나와 나와 나와! 아우! 야! 야이 지지배야 어떻게 좀 해봐! 두주히 못 참겠니? 아유 잠시만! 알았어 차 세울게! 어 기다려봐 바지에다 막 지리지 말고! 갑자기 차를 돌아에다가탁스러니야 내려 내려 얼른 내려 지금 빨리 빨리내려아 그런데 제 자존심 상 길가에선 도저히 똥을 못누겠더라고요아 언니 미쳤어! 아유 여기서는 못살겠도나 여자야 누가 보면 어떡해 나여기서죽어도 못사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제 말이 듣자면저 언니는 다시 차를 미칠 듯 몰았어요 그러니까 뻔히 폐아플 거 알면서 훨신 들린 것처럼 햄버거랑 커피랑 처먹더니 잘한다 잘해 아유 진짜 내가 못산다 이 화상아 저는 진짜로 미칠 것 같으셔 옆에 있는 햄버거 봉투를 들고 뒷좌석으로 갔어요 어 정말 눈앞이 새해질 정도로 배가 아픈 상황이었죠? 오메나오메나야야야 예, 예, 뭐하는 거야? 뱃속에 있는 저의 대변들을 밖으로 내보낼 생각 뿐이었죠 저는 재빨리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햄버거 봉투를 펼치고 배속에 아이들을 내보냈어요 아나 이제 살것 같아 아유아니 언니 똥냄새나? 그래 이 지지배야 너무 향기로워서 돌아가실 것 같다 이 또라이 같은 계집애야 여기서 아휴 아휴 저걸 진짜 쳐 내가 너 같은 걸통생으로넣어 가지고 내가 늙는다는 거! 그 상황에서 저랑 언니랑 정말 지금 상황이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서 한참 웃었어요 아휴 <웃음> 이치집배야 진짜 미친게 맞는 거 같죠? 야이치집배야넌 정말 또라이 중에서도 상또라이야 알았어! 아휴 내가 못 산다 진짜 아유 그래도 뭐 언니니까요 나중에 나중에 남편들 살만 모르면 되죠 뭐안 그런가요? <목> <목>